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농업기술원이라는 데를 강의를 다녀왔는데요 경상북도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었는데요 거기에 오셨던 한분한 한 분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자신의 농작물들을 하나하나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SNS, 인터넷에 올라오는 디자인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라고 해서 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었 그런데 이 강의를 그냥 썩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SNS 자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캡처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선도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텍스트와 원도형 이런 것들을 은근히 어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국 농촌 어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참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 이미지를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텍스트 맑은 고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글꼴을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눈에 띌것 같아요 자 이런 무료 글꼴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냐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사이트인데요 바로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글꼴들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글꼴을 누르시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서 사용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설치라고 하는 것을 바로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글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실 수 있게 돼요 엄청 쉽죠?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먼저 파워포인트를 열어야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열었을 때 파워포인트의 버전마다 슬라이드의 사이즈가 각자 다른 것을 알수 있어요 2013 버전 이상을 쓰시는 분들은 처음 딱 키자마자 이렇게 좌우로 긴 형태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2010 버전 이하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약간의 직사각형 형태인 4대3 비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비율로 해도 상관은 없으나 그래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6대9 비율로 바꾸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010버전 사용자분들은 디자인 왼쪽에 보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거고요 그것을 누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크기의 화면 슬라이드쇼 4대 3을 여기 있는 16대 9 비율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여기에 직접 찍으신 사진들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을 넣어 봤고요 자이 사진을 이제 슬라이드 크기에 딱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미지의 크기가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의 기본적인 비율을 16대9 비율로 바꿔 볼게요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16대 9를 눌러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16대 9 비율을 만들어 주신 뒤에 마우스를 바깥쪽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잘라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세팅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네모 상자를 삽입해 볼 겁니다 자 삽입 그리고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누르셔서 이렇게 하나 크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채우기 없음 선 흰색 그리고 너비를 2.5pt 정도로 해줄게요 자이 정도 해주니까 기본적인 틀이 나왔는데요 여기 안쪽에 이제 텍스트 상자 하나하나를 삽입해주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는 상단 메뉴에 삽입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면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이것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를 톡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텍스트 쓰 이렇게 해주시면 텍스트 상자가 저절로 늘어나면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삽입 텍스트 상자 톡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텍스 상자를 늘어나게 할수 있게끔 톡 선택해서 글을 입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신 뒤에 흰색상으로 바꿔주시고 글꼴도 약간 수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운데 맞춤을 해주셔서 약간만 글꼴을 크게 자 그리고 앞쪽에 좀더큰 글을 입력할 건데요 그대로 이것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텍스트 상자가 복사가 돼요 엄청 간단하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되지만 개체를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시켜도 된다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완숙 찰 토마토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오 텍스트가 입력된 걸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글씨가 흰색이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잘 보이고 아니면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을 약간만 어둡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을 눌러주신 뒤에 왼쪽에 있는 수정이라고 하는 곳을 가볼게요 이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 밝기와 대비를 약간씩 어둡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만 어둡게 해줘도 이렇게 텍스트가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자 이렇게 약간만 어둡게 해서 텍스트를 잘 보이게 만들어 봤고요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텍스트를 하나하나 입력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기본적인 판매 표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든 슬라이드가 있다면 이 슬라이드 자체를 저장할 때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왼쪽 상단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실 때 여기 파일 형식이 있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바로 png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세요 이 png 형식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NG 형식으로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냐 현재 슬라이드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슬라이드의 개수가 많다 라고 한다면 모든 슬라이드인데 그냥 현재 슬라이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를 이미지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만든 그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SNS 디자인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 말고도 다른 강의도 준비를 해뒀으니까 그 다음 편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